질 뻔했네요. <웃음> 그러니까 제가 흉합체를 안 합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게 도발 흉합체가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하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배치 왜이래?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스툰 3,4로 만들어야 파일이 한대 막아줄 수 있어가지고 아 이러면 끝났죠 나 이거 마지막에 배지 반대로 했어아 내가 배치 안할이겼기쁜나 완전 멀로 갖춰졌을때만사라졌어요 음, 어? 1요야 얘들 1타로 해서 도발 걸리 얘를 따고, 나비. 게임 끝냈구요 오늘 동날 먹대전 승리 어? 음, 거먹는 뭘로 오 <목소리> 진짜로? 시즌 우 제발 제발 아! 들었던 믿지 못해 여기 네띠 에사이 버려 그냥 쿨하게 어저 필요 없어 알러라 알러라 알러 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는 2턴에 미르미더 산다고 1레벨에서 레벨업안한 순간 조진 거였어타워를 불러야 겠오요5렇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취의이나 취넷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없어 군 오! 오! 대장님 회장님 갑니다. 회장님. 죽으면 안 된다. 그렇지. 죽지 마. 제발. 그렇지.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아, 까비아 잘했는데, 리로이. 아. 간다! 뚜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너할수 있잖아. 아대! <웃음>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대! <웃음> 씨. 아! 에이! 오케이 에 잠깐만 뭔데? <웃음> 아니 잠깐만 뭐하자는 거야? 나가나가 나가, 멀로 전투 전투기물... 게임을 아 그만 좀 부서져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펀.co.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